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감자가 걱정돼서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감자 친구들 잘 있나요? 아직 싹은 안나왔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땅이 촉촉합니다. 아직 모종이 안나와서 오늘은 땅콩을 심어주려고 해요. 이상한 식물 싹이 있네요. <웃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어줄 땅콩입니다. 첫 번째로 땅콩 껍데기를 벗겨줘야 해요. 그냥 심어줘도 되지만 알맹이만 넣어주면 더 빨리 나옵니다 먹기만 하다 심어주려고 하니 뭔가 이상하네요 보통 하나에 두 개의 땅콩이 있습니다 통통하고 기름진 친구들을 심어줘야 잘 나와요 땅콩의 이름은 땅 속에서 열매가 자란다고 해서 땅콩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브라질이 원산지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는 1780년 정조 4년 전후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땅을 기름지게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후 전세계로 퍼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브라질 땅콩은 진달래 목으로 촌수 차이가 있습니다. 땅콩하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있는데요. 흑인 노예로 있다 훗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대학 졸업 후 농학, 미생물학 석사를 졸업하고 농업학 교수로 취업했다고 합니다. 카버는 땅콩버터, 마가린, 식용유, 비누, 윤활유 샴푸 등 무려 300여 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땅콩을 응용해 만들어냈고 땅콩이 쓸모있는 작물이란 인식을 심어줬다고 하네요. 대박입니다. 땅콩은 일반 콩보다 지질이 3배, 13종의 비타민과 26종의 무기질이 풍부한 천연건강식품이라고 하네요 사실 맥주 먹을 때 이만한 술안주도 없는데요 생각보다 제과제빵, 기호식품, 환자건강식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지방성분의 87%가 올레산, 미놀레산 등등의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맥경화에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와우 놀랍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땅콩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즉사할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땅콩의 옛날 이름은 딱화생인데요 꽃이 진 다음 꽃투리가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땅콩이 열려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니 꽃이 피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만들어도 괜찮은데 굳이 땅속으로 들어가다니 생존 전략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찰해보도록 하죠 땅콩에 대해 조사해보니 신기한 것이 많더군요 1780년부터 키웠다고 하니 정말 역사가 오래된 작물입니다 땅콩 손질도 했으니 심어보죠 땅콩은 열대지역 고온성 여름 작물이라 한국에서 잘 자랍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 기간은 긴 편이고 120에서 180일 뒤에 수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9월, 11월이 땅콩 제철입니다. <웃음> 생육 적정 온도는 25에서 30도이고 생육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땅콩은 한 번에 두세 개를 넣어 심습니다. 비닐에 심어줄때는 30cm 간격으로 심고 그냥 땅에는 2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땅콩 질병으로 갈색 무늬병, 검은 무늬병, 그물무늬병, 녹병이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각 질병마다 사용하는 적용약제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건강하게 잘커집니다 수확해서 판매 목적이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빨리 자라서 땅콩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웃음> 땅콩도 심었으니 간단한 만찬을 즐깁니다 역시 라면은 야외에서 먹어야 꿀맛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